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의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행복하니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So, h ô I'm j a 계외롭니. 또다시 사랑해 아픈 곳이다.